노트하고요. 이 수첩. 자그만한 지갑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첩이에요. 늘 갖고 다니면서 메모하려고 구입한 건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봉화마을 갔을 때 기념으로 샀긴 했는데 도저히 여기다가 메모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메모를 하면 이게 또 헝거가 되고 다 쓰면 또 봉화 마을까지 가서 사야 되고. 대신에 이제 막 쓰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진은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셨을 때이 발에 봉숭아 물을 들여 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잊지 못해서 사진을 찍어 놨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엄마도 함께 한다는 뜻으로 제가 화장을 안 해요. 저는 화장품은 없고 립밤이라고 하나요? 저희 아들이 대안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 학생 아이들이 식용색소를 넣고 치자 치자 열매로 만든 순식물성 립밤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돼요. 그다음에 제가 또한 깔끔하거든요. 이게 물티슈예요. 식당에 가면 접시에 올려놓고 물 이렇게 쭉 따르면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물티슈가 있는데 이게 휴대하기도 좋고 쓰기도 간편하더라고요 가방에 늘 함께하는 제 물통입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스타벅스 한정판이래요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마시자라는 주인데 이게 500ml예요 하루에 이거 두번 먹으면 1리터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데 본이 너무 잘 돼서 제가 항상 뭐 가방에서 꺼내기 꺼낼 때아 이쁘다 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